장어뼈 10kg 인데요 이 장어뼈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사고를 한번 우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자 물로 한번 깨끗하게 헹구면서 어, 뼈에 붙은 불순물들을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, 제거가 다 되면 물에 담궈가지고 어, 남은 핏기를 좀몇 시간 빼줄 거예요자 이렇게 정리한 거를 어, 물에 한번 살짝 삶아서 이 물을 버린 다음에 한번 헹구고 그대로 푹 고아낼 겁니다 물을 새로 넣어 가지고 와 이렇게 한 12시간 정도를 이렇게 좀 끓여내니까 좀 뽀얗게 해가지고 뭐 사골 국물처럼 이렇게 우러났네요 어, 생강은 통으로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넣어줬습니다 자이 장어뼈 사골을 잘 고아봤고요 여러분 요 김치 같은 경우는 이 파김치하고 얄타리 김치는 제가 3월에 광고했던 엄마의 식탁 네. 엄마의 식탁이랑 그 매운 김치하고 깍두기 편에 광고를 했던 그 업체인데요 어, 알타리 무하고 파김치도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궁금했었는데 좀 협찬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. 한번 밥을 말아서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. 후추하고 소금으로 좀 간을 했고 위에 대파를 좀 잘라서 넣어봤습니다 어이 사골 느낌이 많이 난다. 생선 뼈도 뼈니까 뼈는 오오 깊은 그 풍미가 있어 사골 특유의 깊은 풍미가. 음. 아, 좋아. 음. 시원하다. 좀 익겨, 익었거든요. 나사골국물이좀잘 음. 아, 맞네. 확실히 생강을 넣고 이걸 좀 우려내니까 비린 맛은 없어요. 거의 잡아내는 생강이. 거기다 이제 대파까지 갖고 넣으니까. 음. 아. 아유 어, 보양식 제대로 되겠는데? 음, 어, 뜨겁게 끓어나 때 열기가 좀확 올라와 가지고 어. 김치랑 같이 먹어볼까요? 아, 끓여놓고 좀 얼려놔야겠다. 남은 거. 아, 이거. 한 번만 해먹긴 좀 그렇고. 음... 좀 삼삼하네 음. 네! 사실 장어 뼈 이거 사고를 우려낼 생각을 한게 옛날 저 목포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랑 같이 갔던 그 맛있는 장어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이뼈구을 줬었어요, 반찬으로. 진짜 맛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느낌은 좀덜 나네요. 그건 좀더 많이 구운 건가? 어... 아... 아, 이거 좀 약간 모양되는 느낌이 확 난다. 공국이라. 그무고뭐 좋다. 음. Oh. 어...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에 올림 소리가, 나 네요. <웃음> 진짜 땀 벌벌 흘리면서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네요. 아, 이 장어로 사고를 우려도 뭐 괜찮네요. 예, 뭐 물론 뭐 소나 이런 게좀더 나았겠죠. 어, 아, 근데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장어 뼈가 이게 10kg에 58,500원이면 뭐그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아까 곰솥해가지고 끓여낸 게한 5kg 정도 넣어가지고 푹 끓여냈거든요. 음, 10kg 정도면 엄청난 대용량으로 해가지고 한솥 가득 해가지고 끓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이것도 생강을꼭 넣어서 국물을 내수는거 추천합니다 생강을 넣지 않으면 좀빌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강 덕을 좀 많이 봤는데자 어. 오늘 제가 먹은 음식들은 하단 더보기란에 제품 구매 정보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